팁을 드리자면은 면허 정지라든지 면허 취소에 대한 담보들을 영업용 운전자 보험에서는 담보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대리기사님들도 보면 픽보드 같은 거 같이 갖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예, 요 네, 많죠 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따로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보장을 추가를 하셔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대리운전 업을 하시는 분들 보험사에서 인수 기준이 조금 달라요. 저는 만 원이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음. 이런 담보를 추가하셔야 어떻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 라고 음. 설명을 드리는 편이라서 주 이상 담보가 있고요. 그리고 6주 미만 담보가 있고요. 그리고 벌금에 대한 대인, 대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해서 요 지금보다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정액 보상이 된다 뭐 특약을 해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그때 담보보다는 현재 담보 기준이 한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도 성향을 하셔야 된다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박창환 대표입니다. 오늘은 운전자 보험 전문가 이상진 팀장님 모시고 운전자 보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이상진 팀장입니다. 아직도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을 정확히 구별 못하시는 구독자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신다면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동차 보험은 차량의 소유에 대한 보험이고 인사적인 책임에 대한 부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반면에 운전자 보험은 차량의 소유와는 전혀 상관없이 운전대를 잡으시는 모든 분들이 가입하셔야 되는 보험이고요. 형사적인 책임에 대한 보장을 해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다른 보험이다. 예. 어, 그래서 쉽게 설명해서 자동차 보험은 남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이라면 운전자 보험은 본인을 위해서 네 맞습니다 네, 꼭 가입해야 되는 보험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하는 것들은 어떤 보장들이 있을까요? 어 운전자 보험에서는 사실 형사적인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잖아요. 어 12대 중간실이라든지 사망사고, 중상의 사고 그리고 뺑소니 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형법을 어기게 되면 은어 형사합의라든지 벌금이 발생을 하는데 운전자 보험에서 비용적인 부분을 보장해준다고 을볼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형식 기소가 됐을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차량의 소유하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운전대를 잡으시는 모든 분들이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용도에 따라서 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가용 운전자 분들 같은 경우는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런데 자녀분들께서도 운전을 하시는 경우는 같이 상담을 해서 가입을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특히나 요즘 공유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운전자 보험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사실상 운전을 하는 모든 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운전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시고 예. 대신에 운전을 얼마나 자주 하냐 그리고 내가 운전 사고에 얼만큼 노출되어 있냐 어떤 추가적인 담보들의 세팅은 달라질 수 있으나 운전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가입하시는 게 좋다 예. 아까 자가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영업용이라던가 예. 이런 부분은 어떻게 사실상 자가용보다도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음. 특히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은행을 하시는 분들이나 음. 뭐 특히 쿠팡맨 같이 뭐 노란색 번호판은 아니지 영업 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업용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음, 이 자가용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영업용을 이용하실 때는 보장이 안됩니 쉽게 말씀드리면요. 자가용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면 영업용 운전자 보험 보장이 안되지만 영업용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따로 추가적으로 자가용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아, 네. 그럼 영업용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자가용을 따로 가입하실 필요는 없다. 예, 두 개를 중복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불필요한 보험료를 내고 있는 예, 맞습니다. 어. 영업용 이외에도 또 운전자 보험이 따로 있나요? 영업용 이외에 사실 이륜차 운전자 보험도 있습니다. 이륜차 음.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사실 배달의 민족이라고 할 정도로 배달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잖아요. 음. 신속 배달 때문에 음. 위험에 많이 노출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사실상 그 자동차의 경우는 종합 보험을 가입하지만 운전자 보험은 사실 종합보험을 가입한 확률이 어, 통계적으로 봤을 때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음. 이유는 보험료도 비쌀 뿐더러 보험사에서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음. 그래서 이륜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책임보험만을 가입을 하시고 운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책임보험은 본인을 위한 보장이 아니고 상대방 타인을 위한 보장을 준비하셨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륜차 운전을 하신다면 꼭 이륜차 운전자 보험을 필수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음. 아, 운전자 보험이 정말 다양한 종류도 있고 예. 코로나 이후에 배달과 관련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시고 그쵸. 이걸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정말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자가용과 영업용 운전자 보험 구성하는 필수 담보들이 좀 차이가 있을까요? 음 사실 필수 담보는 동일하다고 보실 수 음. 있는데요 보험료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음. 어, 자가용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5천원을 넘지 않아요 근데 영업용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만원을 넘어서 뭐 2만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보험사별로 다양하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필수담보는 어떤 담보들이 있을까요? 필수담보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뭐 6주 이상 담보가 있고요 그리고 6주 미만 담보가 있고요 그리고 벌금에 대한 대인, 대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담보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벌금은 대인 대물 합쳐서 아, 말씀드린 거고요. 어, 세분화하면 네 가지. 네, 예. 네. 그리고 큰 틀로 봤을 때는 세 가지. 예. 이 필수 보험만 보험료를 비교해도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5천 원 정도. 네, 예. 네. 평균. 그리고 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1만 원에서 2만 원까지.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음. 운전 자금이 더 비쌀 수밖에 없다. 이 운전자 보험의 필수 담보 외에 입력 여볼 담보들이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로 뽑는 거는 상해 후유장애에 대한 담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운전자 보험 구성하실 때 교통상해 후유장애가 있고요. 일반상해 후유장애가 있는데 당연히 일반상해가 범위가 넓기 때문에 보험료는 조금 더 높습니다. 음. 하지만 일반상해를 준비하셨을 경우에는 혼자서 다치시거나 뭐 넘어지셨을 경우에도 장애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 상해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담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해 후유장의 3% 이상 담보를 예. 구성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예. 또 다른 담보로는 어, 사실 많이 이슈가 되는 담보인데요 자동차 부상치료비에 대한 담보예요 음. 사실 이거는 뭐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유튜브를 검색해도 뭐 필요하다 필요없다 이렇게 많은 논쟁들이 있는 상품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동차 부상치료비는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정말로 많아요. 음. 특히나 운전이 미숙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음. 어, 차대차 사고가 아닌 시설물과 혼자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음.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잖아요. 자동차 보험에서. 그렇죠. 뭐 최대 50만원까지도 발생을 하는데 이 자동차 부상치료비 담보에서 최대 50만원을 구성하신다면 은 자기부담금을 자동차 부상치료비로 메꿀 음. 수 있고 음. 현금 흐름을 뭐 깨지지 않도록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4급 기준으로 오시면 네, 4급 기준입니다. 11급까지 동일하고요. 아 11급까지 동일하고 예. 네, 점점 상향 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음, 최근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이 자부상 치료비가 굉장히 인기예요. 예 네, 맞아요. 음, 운전자 보험을 기가입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어, 이분들이 리모델링을 하는 포인트를 좀잡아주신다면 기간을 제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2019년 1월 이전에 가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3천만 원까지밖에 준비가 안돼 있어요. 그 이후에 2019년 1월부터 상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너무 작다 상향 조정을 무조건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2017년 1월 기준으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이슈가 조금 변경됐습니다. 즉 2017년 1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후지급되던 상품이에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형사 합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본인의 돈을 먼저 납입을 하셔야 되거나 대출을 받아서 먼저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2017년 1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험사에서 먼저 선진급을 해주기 때문에 큰 메리트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세 번째는 사실상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데 사실 엄청 오래된 상품이잖아요 네네. 2009년 이전에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아닌 형사합의금이라는 상품으로 판매가 됐어요 지금보다 좋은 점이라고 하면 은 정액 보상이 된다 뭐 특약을 해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그때 담보보다는 현재 담보 기준이 한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도 상향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그래서 운전자 보험을 과거에 가입하신 분들은 내 보험이 제대로 가입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이걸 유지할 것인지 변경할 것이니 근데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 소비자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 다 갈아타야 되냐 다 해지하고 새롭게 가입해야 되냐 아니면 기존권 유지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2009년 이전에 가입하신 상품 같은 경우는 그대로 두시는 게 좋고요. 음.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상향 조정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음. 보완을 해서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새롭게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운전자 보험의 특성상 건강성 보장 상품과는 조금 다릅니다 음. 쉽게 말씀드리면은 스마트폰을 구매하시는 거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0년 전 상품보다 현재 상품이 기능적으로 더 좋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운전자 보험도 현재 상품이 보장 범위라든지 한도가 높기 때문에 새롭게 가입하시는게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음. 담보에 대해서는 이제 알았고 음, 예. 만기 만기를 비갱신형으로 하는 게 좋냐? 아니면 갱신형 연만기로 하는 게 좋냐? 이거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요 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연만기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뭐 건강성 보장이랑 다르게 기왕력이 있더라도 가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계속되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한 변화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저렴한 보험을 유지하시면서 계속해서 새롭게 가입을 하셔야 되는 보험이세요. 굳이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만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죠. 어차피 계속 변화를 해줘야 되니까 저렴한 보험료를 내시면서 보장들을 추가 보완하실 수 있다는 관점을 열어두셔라. 예. 그러기에는 20년 남 20년 만기와 같은 연만기 상품들이 훨씬 유리하다 저렴하게 큰 보장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아무래도 고객님들은 이 질문이겠죠 보험료 얼마 정도가 가장 적당한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있것 같은데요 어, 사실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음. 보장에 따라서 보장을 풍부하게 하신다 그러면은 당연히 보험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어, 하지만 저는 만원이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음. 이런 담보를 추가 하셔야 어떻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 라고 음. 설명을 드리는 편이라서 일반적으로 권장드리는 음. 금액을 말씀드리자면은 자가용 같은 경우는 최소 만원에서 이만원 정도 수준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음. 뭐 영업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만원에서삼만원 어 정도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음. 개인적인 상황 니즈에 따라서 네. 어... 가입하시는 금액은 천차만별이다 최근에는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 정말 절실히 느끼신 분들은 4,5만원까지도 가입하시잖아요 네. 예전에 운전자 보험 4,5만원 가입했으면 진짜 잘못 가입하신 거다 라고 저희가 항상 얘기했는데 최근에는 운전자 보험의 뭐 자부상치료비라던가 네. 뭐 피부치라던가 뭐 다른 옵션들에 관련된 담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영업용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면업 취소 관련된 담보라던가 음. 예. 필요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담보의 폭이로 훨씬 더 넓어지고 있다. 예, 맞습니다. 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현재 가지고 있는 다른 보장들이 뭐가 있냐에 따라서 담보의 구성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음, 음. 어떤 부분에서 달라지죠? 음. 뭐 예를 들면 은 건강성 보장 상품 안에 상해 후유장애가 포함이 돼 있다. 그러시면 은 굳이 중복적으로 포함을 시키시는 것보다는 다른 담보 위주로 구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월에 추천해 주실 만한 보험사가 있다면? 이번 달에 추천드릴 보험사는 자가용이랑 영업용 모두 하나손해보험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최대 1억 5천까지 구성을 하실 수 있고요. 그 6주 미만 담보에 대해서도 최대 700만원까지 구성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가장 중요한 담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저번 달 기준으로는 삼성화재 1억 3천까지 구성을 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지만 이번 달 기준으로는 하나손해보험에서 1억 5천까지 구성을 할수 있기 때문에 뭐 자가용이랑 영업용 모두 하나손해보험을 추천을 드립니다 음, 예. 아무래도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가장 핵심 리스크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인데 예. 음, 이 부분이 뭐 형사비금도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네맞죠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높은 회사를 좀 중점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이게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아요 그쵸 렇죠 예,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형사합의를 어떻게 진행하냐에 따라서 음. 벌금도 감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담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번 달은 하나손해보험 중심으로 보는게 좋고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번에 롯데손해보험에서 자동차 부상치료비 관련돼서 최대 30만원까지 구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자동차 보상 치료비를 난, 최대로 구성을 하고 싶다 음. 그러시는 분들 한에서는 롯데손해보험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 추가적으로 대리운전 업을 하시는 분들 보험사에서 인수 기준이 조금 달라요 어, 인수를 해주는 조건으로 봤을 때 삼성화재에서 음. 교통사고 처리지역 1억 3천까지 구성하실 수 있고 음. 가격적으로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삼성화재를 추천을 드립니다 대리기사님들도 보면 킥보드 같은 거 같이 갖고 오시는 분들 계시거죠 예, 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따로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보장을 추가를 하셔야 되는데 음. DB 라든지 뭐 KB 그리고 현대 음. 뭐 상해 담보를 조금 분리를 해서 같이 가입을 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어, 운전자 보험은 회사 선택도 중요한 부분들에 하나지만 어, 직업이 뭐냐? 예. 어, 영업 같은 영업용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게 아니라 뭐 택시냐 택배냐 뭐 아니면 대리운전이냐 뭐에 따라서도 어, 선택할 수 있는 회사는 달라질 수 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안내해 줄수 있는 전문가님과 같이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린다 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팁을 음. 드리, 드리자면은 면허정지라든지 면허취소에 대한 담보들을 영업용 운전자 보험에서는 담보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담보 같은 경우는 실손담보가 아니고 정액담보이기 때문에 두 가지 보험사에서 가입을 하셔더라도 둘다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하나손해보험 기준으로 봤을 때 면허정지는 하루에 일당으로 5만원이고 최장 60일까지 받으실 수가 있고요 롯데손해보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면허 취소에 대한 담보는 1,500만 원까지 하나손해보험에서 구성하실 수 있고 음음. 롯데손해보험에서도 1,000만 원까지 구성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음. 복합 설계를 통해서 휴업 손해에 대한 리스크를 해체하실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음 들... 아무래도 택시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생계수단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생계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으로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금액이 근데 만만치 않지 않을까? 근데 사실 면허정지와 면허취소담보는 비싸지 않기 때문에 음 네, 크게 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많지 않습니다. <웃음> 맞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팁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들 가지고 깊이 있는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